죽어! <웃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달그당 내가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음. 타운하우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음. 제 친구놈 사례를 들어서 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타운하우스도 있고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 그냥 음.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데 음. 제일 선호한 게 단독주택이고 만약에 1순위, 2순위는 전원주택 단지고 3순위가 그렇죠. 타운하우스였잖아요. 그렇죠. 어? 세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길게 하신 분이시죠? 맞아 맞아. 단독주택은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집을 저희는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 단독주택의 범위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이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독채, 따로 있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도 이렇게 전원주택이 군데군데 빌리지처럼 마을은형성돼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는 거를 그냥 전원주택 단지. 음. 저희가 말하는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일자로 딱딱 붙어있는 애들 있죠. 음. 딱 나오면 마당을 공유하는 거기를 타운하우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원생활 귀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타운하우스를 선택하고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 친구의 실제 사람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귀농귀촌 준비할 때 친구놈이 벌써 타운하우스를 먼저 구해서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아 좋대요. 뭐 밖에 나가니까 좋죠. 아파트 살다가 밖에 나가니까뭐 신선하고 온기도 신선하고 다 좋다, 다좋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한번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슬슬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어, 이사를 가려고 한다.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만 음. 역시나 저희가 이제 귀농 귀촌을 준비할 때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음. 했잖아요. 역시나 그 문제예요.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이 친구가 음. 흡연을 해요. 자기는 담배 피우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음. 정원에서. 자기네 집 거실에서 담배 피우는 게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에요. 거실 니고 정원에서? 응. 어. 음, 음. 괜찮죠. 음. 그러려고 단독주택 가는 거잖아요. 음. 그죠? 렇 근데 웃긴 건 타운하우스는 어때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요렇게 집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렇게 집이 한 집씩, 요렇게 한 집씩. 보통 여기가 이제 정원이고 여기가 이제 그 울타리. 울타리 내고 바로 옆에 집이잖아요. 근데 <웃음> 여기서 담배 피면 이 연기가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옆집으로 가요. 가죠?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참들이만 나중에는 찾아온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 담배를 여기서 피면 어떡하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요? 우리 집 마당에서 담배 피게 되는데 싸워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웃음>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마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웃음> 이게 참, 그렇죠? 음. 그걸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안 나는 문제들의 음. 결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뭘, 뭐예요? 이 개새끼. <웃음> 이 <새끼>. <웃음> 죽어! <웃음> 맨날 싸워요. 이웃이 아니라 천리천지 원수가 됐어요. 아, 그럼 봐봐. 이 친구가 무조건 이러면 된다.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애견인이 아니에요. 개를 안 좋아해요. 옆집에서 개를 키우네? 근데 흡연 갖고 맨날 딴지 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탁꾸나잘 걸렸다. 개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맨날 짓거든요개들이개들은 음. 특징이 뭐예요? 밖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막 짖죠? 그럼 얘가 이거 갖고 이제 계속 또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럼 이 친구는 흡연 갖고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둘이 죽일 듯이 싸워요 근데 음. 이사가 가야 끝나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뭐 노트북 사갖고 당근으로 아야씨, 아, 못 쓰겠다, 팔겠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4억씩, 5억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게 또 최근에 아파트 값이 약간 기울고 있죠? 맞아요 아파트도 약간 거래가 안 되는데 전원주택이 거래가 될까요? 안 돼요 맞아, 맞아. 더군다나 타운하우스가? 제가 이 친구한테 처음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만족했냐고 왜 물어봤냐면, 비농구촌을 준비하는 초창기에 이런 문제를 많이 보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처음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고요. 옆집에서 좀 참아준 거죠. 안 생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 자기가 잘못했었는데 그랬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주식에 물렸는데 손절을 못하는 것처럼.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셀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타운하우스를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 가겠죠. 그렇죠. 사람은 푸른색을 보고 살아야 돼. 그래야 건강해. 갔어요. 음. 요런 계획으로 다들 간단 말이야 음.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이제? 이제 위치를 알아봐야죠. 보통 어디를 알아봐요. 경기권. 그렇죠. 강역시급이나 수도권 외곽 쪽을 알아봐요. 아니면 본인이 사는 곳의 외곽. 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희처럼 근데 이제 그쪽 수도권에나 이런 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걸평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전원주택에 대한. 보시면서 벗어나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혼자 뚝떨어져 나오려니까 어때요? 무섭죠? 무섭죠. 네.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 친구들 포함. 음. 왜 선택하냐?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처음에 시골에 아니면 단독으로 떨어진 집에 딱 나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맞아요. 특히나 와이프분들은 막 기겁을 합니다. 벌레 이런 건두 번째 문제예요. 무서워요. 밤에. 왜냐면 남자들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런 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도시에서 생활하다 온 사람이니까 우리랑 이해관계도 맞아요. 음. 맞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시골에 오면 시골만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또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부딪힐 일도 없다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장점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법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양보를 안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저희처럼 시골에 들어오면 누가 기울어요? 보통 저희가 기울어요. 그죠 저희가 그냥 아 그래 이쪽 법이 그런거라고 이해를 한다고. 근데 이렇게 만나신 분들은 자기 주장을 굽힐까요 안굽힐까요? 안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분명하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돼도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보라는 게 없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워요. 여러분들 이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사건 나고 하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층간소음도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겠어요? 명확한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벽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나요. 왜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어떤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면 싸움이 안난다고 여러분들이 타운하우스를 선택할 때 무서운 것 때문에 이런 데를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시골 같은데 막 우리 저희처럼 전원주택 짓거나 아니면 막 시골에 막오지에 떨어진 데 이런 데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걸 고를 때팁을몇개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런 집들 이런 집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땅 높이도 같고 펜스 하나로 옆집하고 공유되는 데 있죠.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를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런 집들이에요 여기는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에이 뭐 나는 뭐괜찮은데내 친구는 괜찮던데 그 친구 3년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경계가 요렇게 땅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데겠죠 집을 요렇게 짓고 전망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내 집은 여기 있어 이런 데 괜찮아요 왜 마당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마당이잖아요 그죠 정원이죠 정원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좀 덜해요 싸울 일도 없고 좀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건 뭐냐 자또 따로 나왔는데 와 아, 나는 이렇게 경사진대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평지인데 이렇게 음. 빌리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땅이 좀 이렇게 넓게 넓게 되어 있는 집, 집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요, 요 집이 이만하게 땅이 넓어서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넓게 지을 수 있는데 있죠 이렇게 음. 넓게 이런데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데도 이렇게 다운하우스가 단지가 세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말에 나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집을 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는 이제 여기는 막 조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또 여기 여기 이런데 이런데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이 중간에 조경이 들어가고 정원수가 들어가고 뭐 어떤 울타리가 들어가고 경계가 들어가고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군데군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게끔 이게 형성이 된데 있어요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귀촌을 하시거나 전원생활 때문에 어떤 타운하우스든 전원주택을 구하시면 아나집 짓는 건 너무 불안해 내가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지어진 거 살래 할때 요런 집들 사세요 아셨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뭐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집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아시죠? 띄엄띄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단지 안에서 집이 좀 모여 있어도 이렇게 집이 좀, 좀 붙어 있어도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보는 집들이 있어요 구조사 이렇게 나이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예를 들어서 내 집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이런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선택해야 되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최소한 요런데 이런 요런 이런 데를 선택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실제로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구하실 때 꼭 명심하세요. 똥인지 대장인지 찍어먹어본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최소한 요정도라도 요런 요건을 갖춘 거라도 구하세요.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갖고 무서운 것 때문에 아 여기 괜찮다 뭐 사람들도 다 좋고 아니에요. 오래 겪어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씹는 소리 있잖아 우리 집 욕하는 소리가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들려요. 또막 그쪽 옆집이 따님께서 또막 음. 피아노를 막 음. 콩클 막 나갈 정도건 그냥 밤새 치는 거예요. 다들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2층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복층이니까 전원주택에서 2층 집이거든요. 2층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집그 옆에 집 옆에 집 이쪽 옆에 집 옆에 집 옆에 집 마당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다 보여 뭐하고 있는지 거실에서 속옷이 돌아다닌다고요? 꿈꾸지 도 마세요. 오히려 아파트보다 자유가 더 없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구하시거나 전원주택단지를 하실 때 처음엔 돈 문제 때문에 좀 작은 집을 구해요. 금액이 비싸니까.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주차장하고 도로 지분을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집이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있으면 요 앞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150평입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여기 면적 몇 평일까요? 도로 집은 한20 평은 들어가고 그렇죠. 뭐 제소... 주차장 빠지고 가면120 평도 안 돼요. 그렇죠. 보통 이런 데가 뭐막116 작은 데는 110몇 평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죠 음. 근데 이 정도가 괜찮다는 음.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주차장하고 도로 집을 제외하고 최소 100평 이상인 집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요것도 음. 이제 지인의 사례인데 처음엔 괜찮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전원주택 생활하다 보면 아나뭐 농사도 안질 거고 토파농사 안 하고 그냥 전원생활만 할 거야라고 하지만 있다 보면 심심해요. 음, 음 그리고 또 애들하고 좀어놀고 싶고 막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해져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지분 빼고 한80몇 평, 90몇평 나오면 작아요. 작아. 진짜 허위 말하는 강아지들하고 공놀이할 공간도 안 나와요. 왜냐면 앞에 쪽에 데크 조금 해야 되죠. 테라스 조금 빼야 되죠. 수족관 만들고 뭐 앞에 나무 좀 심고 하면 없어요 공간이. 제가 추천드리는 건한150 평인데 주차장하고 도로 지분 이런 거 빼고 한120평 이상 나오는. 이런 집들을 구하시면 그나마 조금 뭐 옆쪽에다 텃밭 좀 하고 앞쪽에 그나마 좀 이렇게 막큰텐트도좀 치고 이렇게 뭐 수영장 같은 거 작은 거있잖아 풀장 이런 거 깔고 좀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저희가 일부러 만든 이유가 그 전에 넌지시 언급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꼭 당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물론 타운하우스를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웃음> 보면 싫어할,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싫어하라고 하세요 저희는 어쨌든 개인정보 공유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도심에 이런 것들을 좀 답답한 걸 벗어나고자 나가는 건데 거기 나가서도 막또 돈도 좀 적게 들었으면 상관없어요 월세나 전세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막 매매에서 들어갔는데 막 머리끼덩 잡으면 서로 머리 아프니까 근데 주변에 그런 데 밖에 없어 난 너무 멀리 나가는 건안돼 응. 주말에만 좀 살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만 머물르고 싶은데 너무 멀리는 안돼 이런 분들은 차라리 월세를 사세요 그렇지 전세, 월세 차이 사라고 응, 고결정해 요새 전세도 위험해 <웃음> 못 찾을 수 있어? <웃음> 아니 아니 요새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아, 주인들이 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응.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안에는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한 금액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응. 오늘은 제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통화하고 나서 징징거리길래 응. 여러분들한테도 한번더 강조 드릴 겸, 이렇게 타운하우스는 조금 신중하셔라. 맞아. 그리고 여건이 안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최소한의 맞아. 여건을 갖춰진 그런 데를 좀 구하셔라. 그렇게.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저희가 일주일 뒤면 음. 딱 1년이 된 날이에요 귀농귀촌 한지 1년을 살아봤으니까 그래도 처음에 살 때나 1년 살아보고 난 뒤랑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살아보고 경험 아니면 노하우 이런 거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귀농귀촌을 하시면 사람들이 다할거 없다 뭐 농사지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음. 저희가 그 귀촌을 해서 소득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얘들 귀촌했더니만, 뭐, 뭐 해서 돈 벌고 사나? 물론 뭐 돈이 많아서 귀촌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벌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들은 뭘 하고 버는지, 저희 실제 적응 사례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는지, 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거, 아, 이런 것들 좀 하면 괜찮겠다. 음. 저희 실제 경험으로, 사례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음. 다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그닥 t v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